오늘 영상에서는 판매 담당자가 사용하는 방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아주 쉽게 가격을 깎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할인 매장의 원래 가격과 할인율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할인 매장에서는 할인폭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인 전 원래 가격, 할인율을 아주 높게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조효과를 이용해서 경험이 많은 판매 담당자는 대부분 비싼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판매 담당자의 이러한 판매 기법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방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춘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판매 담당자가 나에게 가격이 비싼 것을 팔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손님인 내가 판매 담당자에게 첫 번째, 돈이 별로 없어 보이게 한다. 두 번째, 나는 싼걸 구매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 보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옷을 허름하게 입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는 것이죠. 두 명의 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사람 아주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는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판매 담당자라면 누가 돈이 더 많이 많아 보일까요? 당연히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죠. 협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복은 호텔 갈 때나 입어라. 호텔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대접을 받지만 물건을 살 때는 양복을 입으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름엔 티셔츠에 반바지 로 슬리퍼를 신고 겨울엔 허름한 잠바에 운동화는 꾸겨 신고 그리고 모자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아무래도 조금 돈이 없어 보이겠죠 돈이 없어 보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엄사를 부리는 겁니다. 엄사를 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이 별로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이번 달에 이사를 간다든가 자동차를 수리한다 라든가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출이 많아서 여윳돈이 별로 없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제가 수입이 별로 안 좋아요 일자리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없다고 엄사를 부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판매 담당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회사가 어렵다 윗사람이 구매 단가를 좀좀더 낮추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가격 할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이 아주 잘 먹힙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신용을 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픈 사람을 약자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할인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매장에 들어갈 때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다리를 약간 뚝뚝뚝 하면서 걸을 때마다 시음소리를 내는 거죠. 인상을 쓰면서 찡그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어우, 여기 오다가 그냥 계단에 다리를 헛뛰어서 삐끗했어요. 여러분이 판매 담당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 잘못도 아데 괜히 미안하겠죠? 이 방법 옛날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아주 효과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가장 싼 것부터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싼 것부터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별로 판매자의 마진이 다음과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3만원 짜리를 팔면은 판매자의 마진이 만원입니다. 7만원 짜리를 팔면은 판매자의 마진이 2만원입니다. 10만원 짜리를 팔면은 판매자의 마진이 3만원입니다. 이때 가장 싼 3만원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면은 판매자의 판매가격 기준점이 3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7만원짜리를 5천원 할인해서 6만 5천원에 판매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3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마진은 만원이지만 7만원을 5천원 할인해서 6만 5천원을 팔더라도 만5천원의 마진이 남죠. 즉 마진이 만원에서만 5천원으로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만원짜리를 만원 10 할인해서 9만원에 판매 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3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마진은 만원이지만 10만원짜리를 만원 할인해서 9만원에 판매하더라도 마진은 2만원이 됩니다. 즉 마진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싼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판매자의 기준점을 낮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서서히 높여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제품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판매자는 가격을 깎아주더라도 마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할 겁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춰서 가격을 깎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